미국 캘리포니아에서 돌아오신 고객님이십니다 <웃음> 머리가 왜 이렇게 기시냐고요 정말 아름답게 기부를 하신답니다 기부는 외국에 다 하시는 건가요? 네, 예, 미국에 아, 좋습니다 그럼 미국에서도 한국과는 다르게 기준이 있을 텐데 예. 그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? 일단 제가 알기로는 기, 길이는 7인치 이상이면 되고요 네. 곱슬기는 차관없이 다 기부가 가능한 거라고 했습니다 아. 원하시는 기부 길이만큼 묶어주시고 모양을 만들어주시면 제가 잘라드리겠습니다 네 기부 전 머리 길이 이 머리를 묶을 때 4등분으로 해서 묶으면 더 기부를 많이 할수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러면 은 하나, 둘, 세 개, 네개네개할수 있나요? 네 예.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20cm는 충분히 넘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이게 15cm거든요 그럼 이정도 작아드릴까요? 예예 예. 가르겠습니다 정말 좋은 일 하시네요 어떻게 이렇게 생각 하셨어요? 일단은 그 대학교를 입학하고 나서 제 주변에 그 한국인이 운행하는 미용실이 없더라고요 네. 그래서 제가 그 머리를 그냥 기르게 됐는데요 아... 이 정도면 기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음... 해가지고 계속 길러봤습니다 알겠습니다 네. 혹시 미국에서 제 영상을 친구들에게 보여준 적 있어요? 예. 외국인 거. 친구들한테요? 예. 뭐래요? 어 너무 신기하고 멋지다고 다들 그런 그래, 그, 그래요. <웃음> 요즘에 많이 키파 뜯는 많이 알려졌어요. 오 그래요? 예 예. 박수. <웃음> 대한민국 만. <말씀. 웃음> 자르셨는데. 예. 와 너무 신기하네요. <웃음> 자 반대쪽 해볼게요자 여러분들 이만큼입니다. 자를게요. 진짜 건강한 모발이 느껴진다 <웃음> 진짜로요 숱도 엄청 많으시고이 머리 받는 사람 진짜 행복하다 혹시 그것도 알수 있어요? 받은 사람은 알수 있나요? 아, 그러니까 돈을 다 따로 기부를 하면 그러면 그것도 알수 있는 그 서비스들이 있는 거를 아 돈까지 같이 하면은? 예, 예. 정말 뒤에서 보면 정말 오해를 할수 있을만한 <웃음> 제가 한국 가서 오해를 정말로 많이 받았어요 아, 네. 최근에 네. 그 운동하러 네. 등산을 했는데요 네. 제가 내려오면서 그 어떤 아저씨들이 네. 많이 그 계시더라고요 네. 근데, 그 근데 지금 이렇게 보면 정말 오해할 수 있어요 네. 그래서 그 아저씨들이 <웃음> 저한테 어 너무 징그럽다고 <웃음> 남자가 왜 그렇게 머리를 너무... 하냐고 아 진짜요? 네 그래서 매직이라. 이거 기부하려고 이렇게 길렀으니까 그렇게 그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, 그, 그 이후로는 그 사람들이 막 변했더라고요 아 그래서, 말씀하시는 네, 게? 네, 네 그래서 아, 어, 아 미안하다 정말 몰랐다 아. 그 그래. 착한 아이고.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한? 아이고 뭐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음. 잘할게요 정말 와... 잘랐습니다 여기도 잘라볼게요 아... 끝났어요 와 느낌 어떠세요? 어, 일단은 너무 가벼워서 좋고요 굉장히 이상합니다 아 여러분들 이게 또 잘랐거든요 이게 한 덩어리입니다 이게 두 덩어리 이게 세 덩어리 이게 네 덩어리입니다 머리보다 더길와 이거 너무 기념이다 이거 진짜 이렇게 해서. 네? 내덩어리를어쁘게 넣었습니다 게어다게어게요와게사합니다 네. <웃음> 아, 이제 머리를 예쁘게 자를 건데 자르는 거는 생략게고 애프터만 보여드리겠습니다 <웃음> 또 어떻게 보면 게게 망가진 어떻게 고객님께서 게경을안 쓰시면 아예 안 보이시거든요 안경을 써주세요 <웃음> 와 완전히 달라졌네요. 영어로 표현한다면요? Oh, holy <웃음> <웃음> <웃음> 아, holy 감사합니다. 머리 진짜 제가 봐도 괜찮은 것 같아요. <웃음> 너무, 너무 신기하네요. <웃음> 감사합니다.